세상의 모든 덕후들을 만나보는 시간 세모 덕!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d DK강삼, k 광산 키돌트TV의 d k 광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와보고 <웃음> 싶었는데 역시 화면으로 보는 것과 두 눈으로 보는 거 너무 다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주로 <웃음> 제 방이에요 제 방이고 <웃음> 그냥 어떻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로망을 갖고 있던 그 꿈을. 모든 제, 이들의 꿈 아니죠? 그렇죠. 네. 제 방이 이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덕후 방이죠. 네네네. 이곳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는, 어쨌든, 제가 피규어를 수집을 하고, 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아, 그럼 이 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지금 올해 3년째예요아 3년째?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물론 이제 저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 피규어나 로보트나 이런 거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뭐 다들 그런 거 모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서 사놓고 그쵸 열어보지도 못하고 진열할 곳이 없어가지고 쌓아놓고 베란다에 막스채로만 쌓아 있고, 있고. <웃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10년 정도 되니까 네. 제 집을 마련하게 되는 기회가 와 가지고 과감하게 방이 하나가 더 생겨 가지고 제 방을 그냥 제 마음대로 꾸미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이 공간을 그 허락을 받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집에서 이 방이 제일 작나요? 아니죠. No? 그 안방 다음으로 아! 큰 방을? 아, 큰 방을, 아, 큰 방을 <웃음> 허락 받으신 거예요? 와 이거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 자체가 저 역시도 이제 제 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로 쫓겨났는데 저도 언젠가는 방이 많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방 갖는 거 그렇죠 D.K. 광삼이라는 닉네임에 혹시 유래가 있나요? 아뭐 어렸을 때는 그장 이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별명으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 이름에도 이제 광자가 들어가요 중간에. 아, 그러다 보니까 본명은 아니신 거예요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광삼아 광삼아 이렇게 괜히 왜 광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어, 어렸을 때. 아니, 아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광삼이라고 불러요. 근데 <웃음> 그게 또 아, 수식어처럼 따라오게 네, 되 예. 근데 이제 또 d k 는 뭐냐면 이제 제가 네, 유튜브를 네.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 근데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름 갖다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네. 광삼 TV 이렇게 하려다가 아, 너무 좀좀 아, 심심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앞에다 좀 넣고 싶은데 무슨 광삼으로 할까? 모르다가 뭐 아. 뭐, DK 광삼이 있는데 DK는 뭐냐면. 네. 덕후를 갖다가, d 를 바람나게. 라 그냥. <웃음> 그래서 DK, 아 덕후 광삼이라고 해야지, DK 광삼 이렇게 네, 넣어봤더니, 네, 네. 나름 괜찮더라고요. 어, 네. 아, 그게 덕후라는 이군요 네. 아, <웃음> 그럼 굉장히 오늘 취지하고도 잘 맞네요. 네, 그렇죠. <웃음>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이제 광사님이 그동안 모으신 피규어들을 쭉 전시해놓는 광사님의 네, 그렇죠. 방이잖아요. 엄청 많은 피규어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구매했던 피규어가 혹시 아직 있나요? 다양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깊이는 없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하토이 수집을 이제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음. 가장 먼저 아, 구매했던 아, 핫토이 구매한 하토이라고 예, 예, 그걸로 거예요? 하면은 저 앞에는 있 아이언맨 마크 포 아이언맨 마크 포 구판이에요 처음 아... 나온 아이언맨 마크 포 일단은 저게 2010년에 나왔어요. 아, 네네. 겐트리까지. 겐트리는 네. 나중에 제가 추가로 따로... 따로 구매를 한 거고. 아, 크 펄을. 예. 그 포를... 예, 예. 그래서 저렇게 따로 단독 전시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까지 하게 어요 의미 없이 그냥 예, 저기 있는 하다 보니까. 거네. 원래는 저도 건프라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아 예, 건프라를 하다가 피규어로 갈아타게 된 계기가 바로 저 아이언맨 마크 포였어요. 왜냐면 아, 건담을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들고 나서 만드는 재미도 있는 거고, 완성돼서 도색까지 네, 하고 네. 진열을 했을 때, 야, 이게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제가 건프라에서 피규어로 갈아타게 된 시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아, 때의 시기예요. 만드는 시간이. 어, 컴프라를 만들고 도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런 시기에 좀 현타가 와가지고 음... 이렇게 접고 있다가 그 당시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나서 아이언맨이 피규어로 나온 거를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와, 이게 피규어야 라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사진이 너무 매력적이라가 네. 그거를 한번 뒤늦게 수소문해서 봤더니 핫토이라더라. 근데 아 덤프라는 하나 사면 은그 당시 비싼 게 퍼펙트 그레이드 당시에 막 10만 원 정도 초반 정도 네. 했었는데 이거는 뭐한 20만 원 <웃음> 이렇게 하니까 한번 큰만먹고 하나 샀는데 처음에 살땐 그래가지고 어막 여는데도 막 손이 떨려가지고 아, 뭐 그이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막노트릴까봐막 이렇게 봤는데 네. 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딱 진열 딱 해보니까 만들 시간이 없어도 네네. 이거 사서 진열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구나 그 실사 헤드의 매력이 네. 정말 컸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피규어를 소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하나만 소장을 하게 된다면 혹시 남기고 싶으신 필기어가 음. 있으신지 와 정말 그 질문을 놓고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음. 다 처분을 했을 때 하나만 남게 된다? 다 하나같이 난 너무 소장하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 네, 네, 없잖아 요 정말 다 그런 심정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못 고르겠어요 못 고르겠는데 <웃음> 그래도 굳이 하나를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서 다 그래 없다 네네. 하나만 내 책상에다가 올려놓자 라고 생각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둘러보니까 그래도 저거 아이언맨 마크3 아 커터스키 오 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따로 그런거 없어요그래 <웃음> <웃음> <웃음> <그냥> 멋있잖아 <웃음> 아뭐그런것보다도 아. 일단 아이언맨 그 영화의 네. 어, 지금 시작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1편에 그렇죠. 나왔던 슈트고 뭐 그전에 아이언맨 마크1이 있었고 마크2가 있었지만 아이언맨 하면 네, 그 정확히 골드와 레드의 조합으로 아. 아이언맨의 그 시그니처 네, 모델 네, 딱그 클래식한 멋 딱 시작이라고 하시는 저 음. 모델을 남겨서 음. 책상에 놨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말 마크3에 대한 애증이 조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이니까 아무래도 네. 네. 이런 취미가 피규어는 하나의 취미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이제 저희 같이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게 피규어 취미고 또 다른 취미 가시는 분들은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고 낚시 다니시는 분들 낚시 캠핑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골프 같은 거 필드 한번 나가면 아유. 많이 나가죠 <웃음> 그분들의 취미도 저는 존중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저 취미를 존중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안해 음. 그렇죠. <웃음> 상부상조 해야되는데 네. 서로의 취미를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해야되는데 그걸 좀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필드 돌고 오면 뭐가 남냐 하지만 피규어는 남 남자야. <웃음> 피규어 다시 팔면 돈이 되잖아 또 네, 아무튼 이거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고 틀린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거 저는 항상 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내 취미가 소중하면 어, 네, 다른 상대방의 말이야. 취미도 소중하고 내 취미가 존중 받으려면 우선 나도 상대방의 취미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은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 안에서도 서로 존중을 못 해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요. 그러지 하고. 마세요. 내가 수집하고 있는 이 취미가 소중하면 저분이 수집한 저 소장품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소중함이 있는 있고. 거고 예, 그런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야, 그걸 왜 샀어. 샀어. 이게 아니고 요. 야 그거 나름 멋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네네네네. 그분도 굉장히 기분 좋거든. 그쵸, 그쵸. 영화 쪽으로는 또 확연하게 또 좋아하시는 네. 영화가 있으시죠? 백투더 네. 퓨처. 예. 제 인생 영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과장을 조금 한다 그러면 한 100번은 봤나 봐. 아, 진짜요. <웃음> 제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건 중학교 때본 걸로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극장에서 개봉한 걸못 봤고 어린 나이였으니까 중학생 때였는데 야 이거 비디오로 한번 빌려보고 그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아, 친구들 진짜? 야 너무 재밌어 친구 동네 친구 들 <웃음> 와서 또 우리 집에서 보고 아빠 보여드리고 막 엄마 보여드리고 아 3일 그 당시 3일이었어요 네네네네. 기간이 되어왔네. 3일 내내 몇십 번을 보고 커서도 우와.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영화는 원투쓰리를다원투쓰리를다 그러니까 원을 제일 많이 봤고 음그 다음에 투까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쓰리는 조금 이제 좀 성향이 안 맞아서 아 조금 제 기준에선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3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봤고 원투를 특히 정말 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백투더퓨처를 잘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만 일단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가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이 주인공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타임머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음...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마티 혼자, 이 주인공 네. 혼자 과거로 가게돼요 아, 30년 전의 과거로 우연치 않게 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일들인데 이 과거에 돌아가서 이 주인공이 엄마랑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엄마를 만난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이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웃음> 반해버린 거죠 <거지>. 사랑이라고 반해버린 <웃음> 어, 거지 <네네>. 아, 이런... <웃음>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미래가 완전 난장판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가 난장판이 되는 거를 다시 잡기 위한 아 원래대로 다시 우리 아빠를 사랑하게 해줘야 되는 네네, 아,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출시한 아이언맨 피규어들 있잖아요 핫토이 네. 피규어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슈트가 있으신가요? 뭐다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아, 다 마음에 아, 들고 안와 진짜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한참 제가 쭉돌아봤어요 아, 내가 뭐가 제일 좋지? 뭐가 제일 좋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난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음. 네, 그래서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웃음> 질문이 잘못됐어 왜냐면 <웃음> 저도 못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도 못 고르는 거 지금 네. 뭔가 있으실까 싶은데 역시나 고를 네네. 수가 없는 없어요.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거는 모든 이들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나름 골라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 얘기를 네네. 하셨길래 나름 하나 골라봤는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맨 마크 85 <웃음> 요게 일단 가장 최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포션이나 이런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음. 그 전에 제가 이제 또 가장 좋아했던 건 아이언맨 마크6 영화 아이언맨2와 그 다음에 어벤져스 1편까지 영화 두 편에 걸쳐서 나온 그렇죠. 슈트예요 네네. 그만큼 활약도 많이 했고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아서 특히 이제 영화에서 활약상이 멋있어가지고 음. 어, 개인적으로 또 그래서 그 마크6도 어, 좋아해서 두 가지 정도 를 가장 좋아해요 제가 하필 또 마크6 가 없네요 마크6 가 없어요? 이러면 또 사고 싶어지는데 <웃음> <웃음> 최근에 또재밌게 보셨던 애니메이션 <웃음> 김연의 칼라 의 칼라 아, 딱 두가지 장면인데 이제 액션신에서 소름이 돋았던 장면은 루이죠 루이 아네 거미 그 탄지로가 거미 잘려는 상태에서 목을 베잖아요 네. 생각이 나졌어. 배얼리고 모가지 날라갈때야 그때 소름이 쫙쫙 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액션 시즌에선 그 장면이 소름이 돋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랭고쿠 이제 후반부 장면에서 이제 아. 극장에서 제가 볼때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정말요? 엄청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어. 와이프도 같이 보고 했는데 눈물 쏟아지는데 눈물 흘리는 거 옆에 안 들키려고 <웃음>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그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나올 때티안 안 나려고 어안 나려고 막 그랬던 음, 아... 장면 눈물 삼키셨구나 자, 오늘 이렇게 광사님 찾아뵙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촬영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웃음> 나눴었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퀘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워낙